이거는 똑같이 x야. <웃음> 네. x. 네. X. 네. x 아, 아는 0이어서 아는 0, 영이 아, 아, 사라진 거였군요. 아. 아 네. 네. 음. 음. 아, x 스스는이 말고 다른 건 없는데. 이라 0도 되죠. 아, 아 0도 되 연립 경우는 좀 돼요 그러면? 그러면 근이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? 아근두개네근두 네. 개인데 하을 구하면 아네 답은 어떻게 돼요? 근이 뭐랑 뭐예요? 0이랑 지금 일이 분의 1-2 아, 그렇게 두 개예요? 아... 그러면 은그 둘의 합이니까 2분 의 1만을 수로도 3이 답인 거예요? 그렇죠. 아 자, 드디어 해결을 잘했습니다. 어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수 구독자 여러분. 꼴에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